습이있었 다면, 조 금은 달라 졌을까？지금 알게 된걸 그때 알았 다면 어쩌면 그랬었 다면 우린 함께 였 을까？ 눈이 부시게 햇살이 좋은 날에 나를 찾아와 너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짓말 왜서 후회할 줄 알면서 이별은 끝이 없어서. 하겠지, 그리워지겠지 네 <목소리로>